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요 투자에 대한 대단한 통찰력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자료하면 여러분 보시는 자료 이미지는 삼성전자 우리나라 국민주죠 삼성전자 지난 20년 동안의 차트 주식 가격 가격이 움직이는 차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에서 2023년 정도 한 23년 정도를 시계일로 펼쳐 놓은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또렷하게 보이는 제일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빨간 그래프 곡선은 주가 움직입니다. 주가 계속 움직임. 그런데 이 주가는 한달 평균입니다. 23년 동안을 펼쳐 놓았기 때문에 매일 기준의 가격을 하면 복잡하고 그래서 한달 평균 가격으로 저렇게 그래프를 그려 놓은 겁니다. 지금 보는 이미지에서 가장 위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는 매달 평균 주가 움직임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빨간 그래프 밑에 밑에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자,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오른쪽 그 밑에 빨간 그림 위에 밑에 60일 이동, 65월 이동 평균선 해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저것은 60월, 그러니까 5년입니다. 연수로 따지면 5년. 5년 동안에 매달, 매달 삼성전자 주가를 평균한 것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 자, 그 밑에는요, 1 2 5월 이동평균선이 있죠. 1 2 5월이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10년 동안, 10년 동안 120개월에 매달 주가를 평균으로 한 것이, 그 평균으로 계속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120월 이동평균선, 그 위에 60월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제일 큰 우리가 또렷하게 보이는 저 그래프는 바로 매달 주가 평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주식은 늘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세 가지를 믿으시라고 첫 번째, 자본주의는 성장한다 추세적으로, 평균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그래프 보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렇지만 세 가지 그래프 다 어떻습니까? 예 근데 매달 주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6 0일 이동평균선 그 밑에 있는 1 2 0일 이동평균선 평균적으로는 오른쪽으로 계속 오르죠 자, 23년 동안입니다 이것을 우상향한다. 자본주의가 오른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은 성장한다. 지금 삼성전자 계속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서는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모든 기업이 다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망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평균은 성장한다. 자, 그럼 이 기업들은 주식 가치, 주가, 주가도 모든 주가가 다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죠. 중간에 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평균은 성장한다. 그죠? 왜? 자본주의는 성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요이 삼성전자 그림을 보면 지난 23년 동안의 차트인데 이 삼성전자를 보면 한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제 사이클이 있죠. 그러니까 경제에 부침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 삼성전자 월별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가장 잘 보이는 그래프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그죠? 그래서 국민주 대표하는 기업이다. 지금 현재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무려 뭐 20% 25% 가깝습니다. 엄청나죠? 자, 최근에 외국인들이 특히 삼성전자를 많이 매집하고 있죠. 지난해 연말부터. 그래서 어, 삼성전자가 1월 중순 기준으로 연초 대비 뭐 6% 7%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자, 삼성전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저것은 한마디로 한국 경제가 같은 기간 동안, 23년 동안,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한국 경제도 좋았고, 그죠? 제국 큰 기업이니까. 또 삼성전자가 주가가 비실비실 떨어질 때는 한국 경제도 나빴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죠? 두 번째는 글로벌 경제입니다. 자, 한국 경제는 수출 주도 국가죠. 삼성전자 반도체를 한국 기업들이 많이 씁니까? 세계 기업들이 많이 씁니까? 뭐두말할 필요가 없죠. 전 세계 기업들이 삼성전자 반도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중국, 일본, 또 미국, 이런 등등. 유럽,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 주식이 빠졌다, 가격이 내려온다 하는, 하는 것은 세계 경제가 좋지 않다. 그죠? 또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간다는 것은 매출이 그만큼 좋고 이익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죠. 그러면 세계 경제가 좋다. 참고로 한국 경제는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한국 경제는 수출 주도국인데 여러 나라, 다양한, 다양한 여러 나라의 수출을 골고루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뭐 유럽, 뭐 미국, 중국,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까지. 골고루 골고루 수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를 골고루 들여다볼 수 있다 한국 수출을 보면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품목 다 품종 다 품종을 다양하게 또 수출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라면 경제도 있고 또 골프 경제도 있잖아요 예컨대 여행 경제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이 한국 수출 통계다 그 다음에 또 한국은 통계자료가 달이 바뀌면 1일 날 바로 바로 발표가 돼요 정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바로 발표되니까 미국도 이렇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매달 1일 날 발표되는 것들 아주 주목합니다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삼성전자 주가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 이게 세계 경제의 사이클, 흥망성세, 한국 경제의 사이클 흥망성세가 한눈에 보인다는 라 거죠. 제가 저기에 1번, 2번, 3번, 4번하고 숫자를 표시해 두었죠. 한눈에 느껴질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던 바닥, 바닥, 바닥들을 제가 1번, 2번, 3번, 4번 표시해 놓았는데 1번은 보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2번은 보면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한 3, 4년 정도 객차가 나죠 3번은 보면 2019년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하고 3번도 한 4년 정도 차이 나죠. 자, 그 다음에 4번이 지금 2022년 3년이에요. 지금, 지금이에요. 자, 그러니까 3번에서 4번도 3, 4년 정도 차이가 나죠.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성전자 주식은 3, 4년마다 한 번씩 사이클이 있구나. 그죠? 한 번씩 사이클이 있구나.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지금은 나름대로 바닥이네. 자, 더 중요한 것은, 자, 이 방송은 한 번, 어, 지난번에 경제 읽어주는 남자, 조성년, 경일남 소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삼성전자 60일 이동평균선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가장 잘 보이는 그래프 바로 밑에 있는 제가 60일 이동평균선이다. 6 5월입니다 60월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써놓은 건데 이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은 항상 6 5월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는 무렵이에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지금 4번도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20월 이동평균선까지는 떨어지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1번 이전에 보면 121, 120월 이동평균선까지 터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지난 20년 역사를 보면 120월 이동평균선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이 항상 없이 60월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는 아 지금 삼성전자가 저점이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올라가겠네. 이렇게 일단 기대는 할수 있죠. 물론 이게 장담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그래프에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아 우리가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 세계 주식도 저렇게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다시 사면 되겠네. 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그죠? 불가능하다. 그것을 알면 누가 회사 다녀요? 누가 식당하고 장사해요?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 보고 주식만 하지. 그게 안 되니까 다 회사 다니고 식당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주식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단순하게는요,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 싸움이라는 거죠. 왜? 지금 이 자료 화면을 계속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이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자본주의는 우상향한다 평균은 계속 오른다 계속 가지고 있어도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주가도 계속 오르고 60월 이동 평균선도 계속 오르고 120월 이동 평균선도 계속 오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해 2 0 2 2년도에 주식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많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자, 올해 2023년에는 지금 삼성전자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일단 안심이 된다. 그죠? 이 흐름을 보면 역사를 반복해 보면 일단 안심은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사는 것은 한국 시장을 사는 것이다 왜냐 삼성전자나 한국 주식에 한국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또 외국인이 사는 것은 우리 개인처럼 한두 주주 이렇게 종목 개별로 사는 것보다는 주로 기관들이 사죠 ETF나 펀더들을 운용하는 투자 전문기관들이 그래서 한국에 투자할 때는 삼성전자를 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해당 펀더에 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 한국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반드시 담아야 돼요. 그 이야기는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이고, 이제 조금 뒤에 오르겠네라는 이야기는 한국 주식도 이제 바닥을 다져가고 있고, 또 세계 주식도 바닥을 다져가고 있고, 올해는 오를 수 있겠네. 이런 기대를 할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게 힘든 분들은 그냥 시간을 믿고 버티시라. 물론 종목에 따라 다르겠죠. 구체적인 개별 종목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가 없고, 자 그렇게 좀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지난 20년 동안의 차트를 함께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믿음을 함께 공부했고 또 구체적으로는 올해 2023년 주가는 어떻게 될까? 약간의 힌트를 얻는데도 유익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만 그랬나요?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 의견입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